번아웃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번아웃. 누군가가 취업을 시켜주지 않으면 난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주식이나 코인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약간 할수 있는 수단 중에 결국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몰린다고 이미 실패한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문제가 있어요. 낫되는 <웃음> <웃음> 나 때는, 나 때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남진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안지원이고, 별명은 꼬막이고요.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백수예요.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죠.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불려움 이런 게좀 있지 않습니까? 제 의지로 그만둔 건 아니었고, 계약 해지되기도 하고, 어, 종료되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다 그때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음. 저, 네. 왜 견디지 못할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직장에 들어가면 절대 퇴산해서는 안 된다. 어, 견뎌야 된다. <웃음> 그리고 어, 고통스럽더라도 굳세게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득함이라는 그런 자체를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부모 세대가 성장하던 시기와 달리 타인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의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직장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정시에 퇴근해서 뭔가 다, 또 다른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직장 내가 자아실현할 을수 있는 나의 일뭐 이런 게 요즘 친구들이 바라는 일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할 때가 고도 성장기였죠 어,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회사가 슬슬 커가고 국가의 경쟁성장률이 뭐 10%대를 넘나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고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의 저런 솔직함, 또 저런 또 과감함,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 저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네. 네,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어, 이, 네, 어, 반갑습니다. 예, 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모아오셨어요? 크게까지 뭐 돈을 따로 뭐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충분하게 보장이 음, 되고 있고 음, 음.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은 뭐 연금, 끌우동수산 뭐 영끌 뭐 주식투자 하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이쪽으로 음. 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내몰렸다는 생각은 또 한측으로는 해요 음. 할수 있는 수단 중에 결국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몰린다고 저는 생각이 한측으로는 들어서 뾰렷한 대안이 잘안 보이는 점 음. 딱히 이제 자산을 모은다는 라 느낌은 저한테는 더 이상 들지는 않고 그냥 돈을 벌고 있다? 전원세대들이 이러다 보니까 저축보다는 뭐 소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음. 자기 만족을 이제 그런 데서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냥 현재 충실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냥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뭘 사는 것도 뭔가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 또 다르게는 이제 그냥 나의 시간에 좀더 지금 현재 시간에 투자를 하고 좀더 거기에서 내 가치를 찾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아 이게 부모님 세대들이 이야기는 맞았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집중하고 이뤄가는 것들이 나한테 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뭐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청년 세대들이 좀더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음... 어쩔 때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도, 귀찮아하고 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오히려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은, 같이 다가가는 거겠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소통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청년들의 자립은,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좀 생활도 하고, 본인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립의 의미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립이 내 생활 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이제 부모님에게서 이제 받았던 어떤 습관이나 규제들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 말고 더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음. 자립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빨리 해결돼야 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이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수 있는 이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요새 청년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음. 근데 뭔가 각각의 개별의 청년들이 있고 다 사정이 엄청 달라요 음. 그럼 예린 씨의 경우는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건 공간인 것 같아요 공간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 음. 음.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음. 뭔가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것저것 좀 시도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또 그러려면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또 버틸 수 있는 어떤 자금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우리한테 많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너무 속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보다 돈을? <웃음> 네.